아, 아, 아. 어, 어, 어. <웃음> 어, 다, 다. 어. <웃음> 뭐 하는 거야? 아, 여기 여자가지 아이, 웃 아, 웃겨, 아, 웃겨. <웃음> 아니, 무슨... 아, 웃겨. 아니, 너무 웃긴다 아, 아, 웃겨서. 웃겨. 아, <웃음> 아. 아, 아니, 세상에. 아어아 아, 웃겨 하지 마 하지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하웃마라지마 하지 아니 나오지마 하지 지 아 너무 웃겨. 응. 어디 나와? 어디 나와? 봐봐. 하얗게. 여드름이 나왔다고. 이거 골마가지고 내가 터뜨린 거라고. 아니 무슨 을 그래 하면 어떡해. 나. 아니 눈, 눈 땡겨. 그럼 이게 생겼는 걸 어떡해. 피 나오는 거 봐봐. 지금 피. 봐봐. 왜? 네, 자, 피 나오자. 여기. <웃음> 내 살살 해줄게. 살살. 아. 아. 그냥 감나봐 아, 아 너무 웃겨서 너무 흔들렸어 아유. 아 아줌마 아줌마 아, 안해 안해 안한다고 그냥 이렇게 보는거지 한... 하지마 <웃음> 안한다고 안해 안해 아왜 엄살 심해 남자가 아 키는 멀때까지 커가지고 키가 1 8 0이요 잘하기라 그래 허리 꺾어져 아, 리쿠 니가 한 번만 지자가한번만만더 자만, 가한만 니가 한번가한 봐. 더아자자만해그만해그만해비 <웃음> 그해안 응. 어. 나오잖아 봤어? 이눈으 봤어? <웃음> 엄마 재밌어 하는 거 같다고? 어. 아. <웃음> 뭐했는데 자꾸 어디 갔지? 있어 여기 지금 세 개나 있잖아 거짓말 하겠어? 어. 아. 응 아. <웃음>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<웃음> 어디 봐봐 <웃음> 오피나아 <피났어. 웃음> 너무 웃겨 <웃음> <웃음> <오, 피. 웃음> 엄마 그만해 오 아빠 와아 이거 봐. 아 더러워 더러워 혓 떨어져 <웃음> 아좀비호감이야아있어 어떡해 아아아 <웃음>